오늘 새로운 아가씨 면접 봤나요 아니요 잦은 지갑과 가게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신 어떤 아가씨가 오늘 숙소 입성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 나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자유분방해서 그쵸? 숙소 가면 언니들 있잖아요 공주언니들 있고 라이언니들 있고 다 있으니까 거기서 보르는짜요 <웃음> <있어. 웃음> 숙소생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졸라 빡세요 근데 숙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방세 안 나가. 지각할 일 없어. 차비 많이 안 들어. 돈 모으는 데는 최고지 않 숙소가. 그리고 다이어트도 되잖아요. 다이어트도 되려나? 뭐 창과 방패가 두 분이 동시에 사셔가지고 <웃음> 안 먹기로 유명한 라언님와안 먹는 척하는 곳. 숙소는 사실 돈 절약도 있지만 숙소는 알게 모르게 일의 연장은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뭔가를 이제 너가 잘못했는데 나랑 둘이 숙소 살아요 그러면은 아무 말 안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예, 병원아너 아까 거기서 왜 그랬던 거야? 진짜 내가 진짜 못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연장은 맞아요 처음에 숙소 들어가잖아요 어, 너무 행복해요 저는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다 같이 살니까 너무 좋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 그때부터 문이 다치고안 열려요 그 지금 방금 또 젠더들이 성격이 별나갖고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하긴 해난 젠더들이랑 살아봤는데 아 뭔가 모르게 숙소생활하면 물건도 막 쓰게 돼요 내게 아니니까 아끼고 이런 것도 없고 더 게을러져요 아 저거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하고 안해 우리 집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안 돼. 근데 가비 언니랑도 숙소 생활을 해봤는데. 가비 나, 언니는... 나도 가비랑 해봤어요. 졸라 <웃음> 더러. 졸라 더러워요. 전에 <웃음> <웃음> 그때 무슨 캔커피에 꽂혔는데 이렇게 주변을 돌무덤으로 만들더라고. 그걸로 이렇게 덩그랗 먹고 거디서 담배 피고 끄고 담배 피고 끄고 막 이렇게 약간. 아니 물어왔는 차사할 때는 저쪽 벽이 지도지 네. 잠자리였어요. 그래서 잠자리만 때놓고 다 짐으로 쌓았어요. 옷으로 맞죠. 옷으로. 옷으로. 자기. 그 자는 데는 똥그랗게 파여있고 어, 나머지 벗고 걸지를 않고 오빠. 거기다가 하나씩 안해고나 찾아 보면다 구겨져 있고 막 그래요 언니도 깨끗하지 않나? 나는 안 치워요 언니 집 항상 깨끗하던데 아기새가 치워준 거야 아. 영가 오빠 아기새는 청소 담당이야 안 믿는 사람들 있네? 진짜인데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어 근데 아기새 오빠는 딱 봐도 깨끗하게 생겼어 씻는 어, 것도 얼마나 오래 씻는지 알아? 진짜 바디 씻는 것도 한 세네 번씩 스크럽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씻는 거를 한 30분씩 씻어요. 어, 어디 밖에 조금씩 나가잖아? 그럼 씻어요. 무조건 씻어요. 어디야? 너 요즘에 청소가 좀 부실한데 좀 신경 써야 되겠더라? 어, 알았어. 아기새랑 그러니까 안 살아본 사람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깔끔하고 내옷 뭐 같은 거 벗어놓는 것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는 보통 한 몰아서 치우는 스타일이에요 한 3일 치를 몰아서 싹 치우는 스타일인데 딱 자켓 같은 거 입어가지고 그냥 나는 안 꾸겨지게 위에 탁 올려놓고 다음날 딱 건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바로바로 걸고 막 얼마나 깔끔한 줄 알아요 집만 봐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다음 생애가 있다면 난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식시코기 그 동이랑 아기새로 태어나고 싶어요 드라마도 16부작 이런 거안 봐요 120부작 이런 거요 시간이 얼마나 많으면 집에서 현재 시간 많으신 분들이 보는 120부작 그런 드라마를 봐요 한참 보고 있으면 뭔 드라마를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니? 냐굿0 m 뭐 그래요 그런 드라마를 보다가 심심하면 나가서 놀아요 또.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확, 잡아, 자고. 그만해요, 진짜. 얼마나 편한지 알아요. 또, 우리는 여기, 또, 아울렛도 가깝잖아요. 또, 아울렛 가갖고, 막, 이것저것 줄수 있고, 오고. 얼마나 편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채팅 잘못 쓴것 같아요. 능력있는 젠더시오. <웃음> <웃음> 그래. <웃음>